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길이었습니다. 만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저녁 9시 20분인데 간단 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어제 그 연준 기준금리를 0.25%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붕 떴습니다. 기존에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라는 기억이 있죠.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 기다리는 하락은 오지 않는다. 이런 뜻하고 똑같죠. 예고된 악재는 미리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악재가 아닌 거죠. 그죠? 이렇게 예, 오늘 보면은 5.655 포인트 폭동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주식을 4,600억 주식을 샀고요. 어, 선물은 선물 아침에 샀어요. 많이 샀습니다. 3,400억 샀던 것 같다. 이렇게 내다 팔아 가지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931억 매도로 돌변해 을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콜옵션은 62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월물 옵션으로 보여지고요. 풋옵션은 195억을 또 대량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 방향은 지금 상방입니다. 당분간은 상방으로 가겠다는 뜻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위클리 콜옵션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위클리 만길 때는 위클리 콜옵션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3억을 했습니다. 풋옵션은 위클리풋옵션은 그냥 제로 보합입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월불옵션은코어이 지금 아침부터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62억을 사들이죠. 그 다음에 풋옵션은. 음, 엄청나게 그죠? 푸드 옵션을 샀다가, 13억까지 샀다가, 어, 매도를 쳤습니다. 상승시키겠다는 뜻이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거는, 그죠? 엄청나게 195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지금. 푸슬, 대량으로, 물물 푸드 옵션을 대량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방으로 지금 포지션을 구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위클리 옵션이, 한번 보죠. 콜 옵션인데 357짜리가 196%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1.52였는데, 이게 196%. 뭐 3배 터졌죠. 그죠? 천만원 같으면 3천만 원이 되었다 이 말이죠. 장중에는 또 6.60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이 증시만 오른게 아니에요. 지금 니케이도 폭등했습니다. 3.46% 니케이, 니케이 지수도 일본 니케이 지수도 3.46%나 똑같이 우리 증시하고 같이 올라쳤습니다. 어제도 1.64% 오르고 그죠?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홍콩 증시가 또 엄청 올랐죠. 7.52% 이렇게 올라 쳤습니다. 이게 뭐 우지도 12.5% 올랐던 건데 오늘은 7.52% 올랐습니다. 홍콩 증시가 그동안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자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도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왔는데 이 보시면 또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2시부터 자 한번 푼 옵션 한번 매수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계속 이런 걸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 한 요거를, 매수를 해보도록 하죠. 이것도, 이것도 매수를 해보고, 이게 한 일곱 배는 돼야 되니까, 어, 70개를 해야 되겠네, 그죠? 음. 한 개밖에 안사졌네 바로 체결시키도록 하죠. 이것도 바로 체결시키도록 하죠. 자, 이것도 이거는 한 100개 해볼까요? 100개 이게 지금 70개니까 이것도 뭐한 한, 200개는 해보죠. 500만 원, 하면 500개 해볼까요? 300만 원이니까 음, 200개 더 그러면 450만 원 정도 되죠. 음. 세가지를 한번 <웃음> 일단은 푸스를 한번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풋 위클리 옵션이죠. 362짜리. 0.33, 0.33에 변경 단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65짜리. 365짜리고. 1개야. 2.12. 2.12가 평균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60짜리. 이거 거의 외과죠. 깡통되는 건데, 한 번,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600개 해가지고, 0.03에 샀습니다. 450만원 넣지, 투자했죠, 그죠? 자,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막 더블 만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해가지고 0.66에 한번 체결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600개야 여기다가 더블이니까죠? 더블 더블 나잖아요 더블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것도 더블 나는 거 0.66 70계약을 0.66에 더블 되는 가격. 네, 주문 넣어 놨습니다. 음. 자, 이거는 2.12죠. 그죠? 2.12. 이것도 더블 나는 거 4.24. 4.24에다가 넣어 볼까요? 고정하고. 4.24. 4.24에다가 주문을 넣어 놓도록 하죠. 10개야, 4.24. 자, 지금은 뭐한 팀만 내려도 3 3 날아가 버리죠. 옵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500만원, 거의 500만원 같이 투자했는데, 외 가격은 이렇게 마이너스 33%입니다. 뭐, 순식간에. 자, 호카 잔량은 970개, 980개, 뭐, 이 정도 된 상태입니다. 매수가, 높은 상태죠. 990개. 지수는 362.70 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모의 투자를 통해서 감각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위클리 옵션은 목요일마다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깡통되는 거는 이런 건 깡통되지 않습니까? 0.3, 0.5 밑으로는 대부분 깡통 된다고 보셔야 돼요. 요 음, 요거는 이제 지금 내 음, 가격이죠. 음. 내 가격이 니고 자, 이런 게 깡통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소액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깡통이 거의 90% 이상 되니까. 자, 362.5를 지금 또, 밑으로 이제 하방, 이게 이제 1분 봉 차트고, 이 위에 는 5분 봉 차트입니다. 아침보다 그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엄청나게 수익이 갑자기 높아졌죠 조회를 해볼까요? 조회를 하면 이게 순서가 바뀌거든요. 외가격이 제일 위에 크고 그 다음 중간 가격 0.33에서 샀던거 제일 끝에는 내 가격 2.12 이런거는 내 가격입니다. 자, 중간에 0.33 짜리는 10%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는 0.33 이었죠. 자, 어떻게 어떤식으로 대박이 터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이런 거는 안전하게 하는 내 가격 투자 방법이고 이런거는 이제 어 대박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건 깡통 낼 확률이 거의 99% 입니다 이런, 거, 이런 종목은 그런데 이런게 이제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진다 말이죠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길인데 직접 이 시세가 사라지니까 오늘 저장을 딱 해가지고 교육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효과 잔량은 100개 약이 있죠. 거의 매도 세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죠. 그죠? 일본 봉에서도 은봉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클릭을 안 하면 또 꺼져버리니까, 저 밑에다가 하나씩 줌문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33%. 요거는 19% 자 이것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0.03에서 0.04로 지금 움직였습니다. 야, 움직였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거를 지금 그러면 일단 취소를 하고 100개약을, 1 0 0개약씩 나눠가지고 넣어보도록 할까요? 0.06에 100개약, 0.7, 0.07에 100개약, 0.08에 100개약, 0.09에 100개약. 총 600개약이니까, 여기다 넣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이렇게 한번 넣어놓도록 해보죠. 과연 체결될지 궁금해집니다. 그죠? 자, 갑자기 지금 외가격이 움직이셨어요 다시 또 본전 왔습니다. 0.3 여기 잘 나가죠? 여기 49% 49% 와, 순식간에 올라칩니다. 0.3짜리가 이렇게 대박이 터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오실 수가 있죠 65% 그죠? 56%. 예. 네. 음. 자, 위클리 옵션 만기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자, 호가 잔량은 500개로 매도 건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음. 야, 순식간에. 470만 원 수익나고 있습니다. 음. 1,500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익나고 500만 원 아치 자, 어떤 종목이 화끈하게 올라가는지를 볼수 있죠. 자, 이 종목이 결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제일 가까운 종목이죠. 빵이 될 수도 있고, 결제 받을 수도 있고. 더 외과가 이제 360짜리고, 이거는 뭐 등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362.5. 지금, 순물이 362.25니까, 요거하고 제일 가까운 행사 가격이 이 가격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등가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외가격 멀리 있다고 해서 외가격이고 요거는 내가격 수익이 되는 행사가격은 내가격이라 죠 365짜리는 벌써 수익이 되고 있는 상태죠 코스피 200지수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코스피 픽스하고 선물하고 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9시.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야. 한번더좀 기다려볼까요? 자, 53%로. 기중한 공부 자료가 될 겁니다. 이거 일주일마다 한번씩 목요일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위클리 옵션을 종목별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10분마다 한번씩 클릭을 해 줘야 되니까 안그러면 또꺼져버린단 말이죠. 자, 59%, 65%, 65% 지금 늘어나고 있죠. 자, 65%, 0.52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평균 단계는 0.33%에 바로 우리가 잡았죠. 자 59% 자 과연 이게 움직이네요. 이게 이제 확 올라가면 이것도 이제 움직여 질거죠. 2.5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마이너스 566 계약. 자, 매도가가 쌓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예, 완전 초단타 매매하는 거죠. 초단타 매매. 위클리 옵션, 만기일 때 초담탐에 매해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깡통되는 건뭐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소액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자, 9시 43분인데, 다시 또, 매 수호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0개 약에서 750개. 59%까지 늘어났다가 이제 22%입니다. 수익률이. 뭐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보고 있으면 천장 갔다가 지옥 갔다가 하는 거죠. 자, 플라스 9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깡통되는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02로 마이너스 33%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모양새는 지금 양봉이 많아지고 있죠. <웃음> 이 추세는 이제 하방적으로 가는 추세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이제 이걸 올라타면은 상승 추세로 가는기고, 여기서 이제 빠지면 이 하락 추세선 따라서 하락을 하는 거죠. 이 손도 미안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락으로 이제 전환된 거죠. 이 선을 이제 넘지 못하면 계속 하락으로 가는 거죠. 다시 또 이십팔 프로 수익 나고 있습니다. 자 삼백오십 개 계속. 속임수 전략을 막 계속 쓰는거죠. 올라갈 것 처럼.. 그죠? 자 260개.. 자 31%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48분인데 어... 자, 40%, 마이너스 300개, 400개로 어... 갑자기 흔들어나고 있었는데, 매도가 그죠? 자, 53%, 56%, 49분입니다. 700, 1100개의 매도가 늘어나고 있죠. 순식간에 올라쳤어요, 지금. 50, 68%, 자, 600개 약 마이너스, 자 65% 자아 시 49분이 되겠는데요. 자아 시이 50분 되겠죠. 400개, 또 반등하는 것처럼 또 올라치고 있습니다. 오. 순식간에 좀 내려가죠. 70개. 계속 지금 362.50으로 왔다 갔다 올라갈 칠라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됩니까? 순식간에 또, 온봉이 되면서, 양복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또음봉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4 0 0개 예. 매도 효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올라 치우고 있습니다 자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서.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네. 순식간에 올라칩니다. 62%. 예. 네, 750개, 800개, 마이너스 800개, 마이너스 700개.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림에서. 지금 마이너스 800개입니다. 850개. 하방으로 지금 이 기운이 세지죠. 지금 마이너스 900개. 그죠? 마이너스 1000개. 계속 지금 매도 세력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 89%입니다. 95%입니다. 그죠? 네! 100% 터졌어요. 이게 움직였어요, 지금. 0.0성짜리가 0.05까지 올라쳤습니다. 요거는 100% 수익을 챙겼고요. 자, 1700개로 갑자기 매도 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에이,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죠? 양보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폭락을 어, 시키는 거 한번 보세요. 2000개 하에. 네? 0 0 6까지 갔어요, 지금. 예, 그죠? 이게 깡통이 살아난 게 지금. 죽었던 종국이 지금 살아난. 네, 더블났어요. 0.06, 그죠? 음... 와, 2,0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개로. 그러니까, 뭐, 거의, 그죠? 1, 2분 안에, 뭐, 몇초 사이에 그렇게 예, 폭등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이게 이제 더블나고 다시 또 들어가 버렸어, 지금. 아. 0.66이 더블 난 상태였고, 예. 싯가로 올라 췄어요 이거는 66% 이 외가격이 사라 나가지고 66% 되고 내 가격 이거는 예, 43% 수익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0.07에 한 여섯 개약간 체결됐네요, 그죠? 자, 9시 56분이 되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더블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태였죠.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평소 때는 이렇게 잘안 되죠. 이게 등가격인데, 362.5, 362.5, 여기가 이제 등가격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수익이 나는 거죠. 어, 0.66, 더블 난 상태에서 지금, 예, 네, 0.07도 어, 수익이 났습니다. 100개야. 어, 0.08도 어, 한계약이 체결됐고요. 아 9시 57분입니다. 네, 0.1번까지 갔어요. 예, 예. 0.1번 상 샀던 거. 네, 다 체결됐습니다. 아, 0.12까지 가버리네. 그죠? 오, 아까 4배가 터졌어요. 그죠? 네배 음, 2,300개. 호가 전량은 2,400개, 2,500개가 되면서 4배가 터진 거를 직접 목격을 하셨습니다. 이내 가격, 이거는 56%, 55% 수익난 상태죠. 530만원 투자해서 817만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10시까지만 방송을 하도록 할까요? 야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죠? 허허, 이거지내려갔으니까네 음. 이게 지금 봇 365짜리죠? 보 365짜리 한번 볼까요? 365짜리가 위클리 위클리 365짜리 이게 종 고가는 2.95고, 고가는 3.40이네. 그죠? 3.40, 3.46 고가일과 끝나버렸네. 그죠? 3.40 고가야 끝나버렸네. 우리가 4. 사이일넌어었죠난 체결을 할 수가 없네. 그죠? 순식간에 아까 올라갈 때, 그때가 고가였습니다. 3.40.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이 대박이 터졌던 거, 이것도 0.12까지 갔던 건데, 다시 또 0.04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깡통, 이거는 이제 깡통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만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예, 뭐, 위클리 옵션이 뭐, 더블 난 것도 안 보셨고,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격언이 다시 생각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